이 지침이 공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총장님이. 지침대로 안 하는데 뭐이 공개되면 뭐 어떻습니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만났어요? 안 만나셨어요? 아니 그 당시에 뭐 관련 사건이 있고 지금 거론되는 분이 사건 관계자라는 뭐 뭐가 뭐있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네, 송장님이 서울중앙지검일 때그 시기에 중앙지검에 계류되어 있었던 TV조선과 조선일보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총장님 네. 이게 오늘 대검찰청에서 저희한테 배포한 검찰 영감인데요 여기 제일 앞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제일 앞에 총장님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왜죠? 그리고 대검 대검찰청에서 만든 검찰 영감 아닙니까? 왜입니까? 저는 뭐 법무부의 매청이 검, 검찰청이다 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할한다 사실 법에 다 나와 있어서 그더 설명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영감만 봐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아까 읽어만 보라고 주신 부패범죄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총장님이 승인을 해야 수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할 경우에는 서류로 만들어서 반부패수사지휘과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음, 아까, 배가 잠깐만요! 배가 예. 자, 그래서 보관 이안돼 있다는 것까지는 반부패 부장님한테 확인했습니다. 그죠?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반부패 부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다. 얘기하셔서 제가, 아니,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고 집행했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금융계좌 추적일 텐데?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금융계좌만 추적한 게 아니라 통신내역도 다 압수수색 하셨더라고요.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계좌 추정용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예외가 맞습니다. 네. 근데 통신 추적은 예외가 아니에요. 그럼 반부패 부장이나 반부패 수사 지휘과장에게 보고가 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도 지적했지만 사무보고 규칙이나 이 지침을 위반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 웃었던 게 뭐냐면 이 지침이 공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총장님이. 지침대로 안 하는데 뭐이 공개되면 뭐 어떻습니까? 지침대로 안 해도 된다면서요 아까 그런 얘기하셨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에게 지시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법률에 따른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총장이 예하 검사장들이나 수사관들에게 하는 것과 다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의 지권 당연히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법률 규정이 있죠 자 검찰총장이 그럼 밑에 예하 검사장이나 수사관에게 하는 것은 법률에 안 따릅니까? 왕처럼 인격적으로 지배하십니까? 여기 밑에 계신 대검 차장님이나 저기 부장님들이 인격적으로 종속돼서 아니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본질이 좀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조선일보 광상훈 사장 만났어요 안 만나셨어요? 그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누구 만난 거는 그분의 어떤 그 상대에 게 동의 없으면 은 제가 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재밌, 재밌는 말씀이세요 그게. 왜냐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많은 검사들이 사건의 이해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되면 사건의 공정성에 오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규정에 따라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총장님은 내가 만났는데 그건 그 사람의 입장에 때문서난 공개 안 한다. 자 미국의 네. 힐러리 크린턴이 이메일 게이트로 수사를 받을 때요. 그 당시 미국의 검사장이 빌 크린턴 필러리 큰태 남편하고 30분간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야 할것 없이 미국의 의회에서 요구해서 특별 감찰이 시작되고요 특별 감찰 과정에서 이만남 부적절했다 그 당시 검찰총장은 하원 청문회에 나서 증언도 합니다 검찰총장이 사건 관계자하고 짧게 만났든 길게 만났든 사건의 공정성에 의심받을 만한 외양을 창출했다면 그거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아니 그 당시에 뭐 관련 사건이 있고 지금 거론되는 분이 사건 관계자라는 뭐, 뭐가 있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네. 총장님이 서울중앙지검일 때그 시기에 중앙지검에 계류돼 있었던 TV조선과 조선일보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삼는 거지. 사건도 없는데 누굴 만나든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자, 그래서. 그래서.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거죠. 부분이. 이런 그러면은...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의 처신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항상 총장님이 어떤 태도 취하시냐면 어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건의 공정성은요 실질적인 공정성뿐만 아니라 공정하다는 외관까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미쳤든 안 미쳤든 만났다 등등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하시고 처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